우리가 계속 여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새로운 도전 때문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마지막 세 번째 특별한 만남 이세 가지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발표 자료용 PPT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파워포인트로 같이 만들어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자 일단 슬라이드에 이미지 3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 이건 배경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어 제가 이거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건 아닌데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효과들은 파워포인트 2019 버전 이상부터 있는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를 쓸 거기 때문에 2016 버전 이하이신 분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일단 참고만 해주세요 자 여기 이 배경을 일단은 슬라이드에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채우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그대로 냅두고요 여기에 있는 중간 보이시죠 이세 개의 이미지를 제가 동그랗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 화살표를 누르셔서 여기 있는 도형에 맞춰 자르기 그리고 여기 있는 타원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 다 하나하나 일단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반복을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1대1 비율의 정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비율도 1대1 비율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선택하고 자르기 화살표 가로 세로 비율 1대1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1 다시 한번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1을 눌러서 이렇게 1대1 비율로 잘라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안쪽에 텍스트를 집어 넣을 거예요 즉 글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글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콕 찔러서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적을게 혼자만의 시간 적었죠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글꼴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글꼴이 있겠지만 전 여기 썼던 게 한강장체예요 서울 한강장체에 BL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키우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글씨가 잘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흰색 글씨를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뒤에 있는 이 이미지의 색상을 약간 어둡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수정을 누르셔서 여기에 밝기 마이너스 40% 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밝기 마이너스 40%를 누르니까 훨씬 글씨가 잘 보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도 똑같이 어둡게 해준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굳이 왜 이걸 하나만 입력했느냐 이렇게 만들어둔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사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놔주시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나머지도 복사가 되죠? 자, 두 개, 뒤에 있는 이 색상만 약간 어둡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새로운 모험, 특별한 만남.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별 다른 게 없죠? 이것까지 만드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주려면 조금 특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자 여기 이미지랑 텍스트 상자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룹화 시킨다고 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미지 즉 그림으로 바꿔줘야지만 방금 전과 같은 모핑 효과를 썼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지 변환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자체를 그림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를 해볼게요 잘라내기 하면 없어지죠 근데 여기에서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붙여넣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톡 누르면 이게 아까 전에는 텍스트 상자 쓰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즉이 텍스트 자체가 이미지가 되어서요 이미지 크기를 크게 하건 작게 하건 안쪽에 있는 텍스트도 같이 작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요 아마 이렇게 틀어졌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림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똑같은 작업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할때 그림으로 붙여넣기 한번 또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리 붙여넣기 할 때는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색의 이미지를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슬라이드의 바깥쪽으로 이 이미지들을 이동시켜 둘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해둘게요. 왼쪽으로 약간씩 겹쳐지게끔 살짝 겹쳐지게끔 보이죠? 슬라이드 바깥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여기 일곱 번째 슬라이드 보이죠? 요첫 번째 슬라이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복제가 포인트인 게 뭐냐면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좀더 확대가 되는 듯한 아니면 좀 축소가 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 다음, 그다음에 있는 이 이미지를 약간만 크게 해줄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대각선을 선택해서 해 주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커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약간 좀 달라요. 그렇즉 슬라이드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이미지를 배치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동 됐나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자, 요거를 똑같이 슬라이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복제한 거를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줄 거는 이미지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는 거예요. 컨트롤 i 프트키 누른 채 조금 더 키워서 확대가 되듯이 그리고 이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걸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오른쪽을 배치하고 그 다음 새로운 모험이 여기 약간 겹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일단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거를 모핑 효과라고 하는 걸 줘볼게요. 자 여기 7번째 슬라이드는 있는데 8번째 슬라이드에 전환 모핑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확대되듯이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는 어떻게 되느냐 또 모핑 효과 미리 보기 볼게요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잘안 보일 텐데 제가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졌을 때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도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신 뒤에 새로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작게 그리고 마지막 혼자만의 시간을 좀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 3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더 크게 키워서 최종적으로 점점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가 확대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거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슬라이드 복제해 주신 뒤에 맨 아래로 가지고 오셔서 그냥 여기 있는 이 특별한 만남 새로운 모험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중앙으로 가져오시기만 기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즉, 어, 방금 전처럼 모핑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전 슬라이드에 있던 이미지가 이 여덟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 위치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재생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가 여행을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특별한 만남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모험 때문이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재생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아마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 보이시죠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png 파일로 만드는 것즉 그림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 슬라이드가 꽤 많아져요 모핑 효과는 그래서 각 슬라이드마다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가 항상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그래도 느낌 있는 ppt 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 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